구독자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전국민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저 김어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지지층들은 문재인, 김정숙, 문준용, 문각해 이재명 조국 정경심조민의 대변과 소변을 즉동과 오줌을 쳐받아먹으며 살고있습니다. 저기모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아가리의동네가 진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김정숙, 문준용, 문가해, 이재명, 조국, 정경심, 조민희 대변과 소변을 쳐받아먹으며 살고 있는 자들은 알려드겠습니다. 저기모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아가리의 동네가 진동을 합니다. 저기모준과 TBS, 새날, 서울이소리, 미디이브이 오피, 팩트TV 뉴스 관계자들과 알리비 황의구, 언론 알라야 바꾼다, 김초은, 정치라 정치식단이 있습니다. 이들도 아가리의 동네가 진동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문재인, 김정숙, 문준영, 문가해 이재명, 조국, 정경심, 조민희 대변과 소변을 받아 먹는 명간을 공개하겠습니다. 윤호중, 송영길, 김남국, 김용민 박범계, 수미애, 고민정, 이혜찬, 박지원, 박영선, 박홍근, 정세균, 이낙연, 김종민, 황의, 정청배, 우상호. 안민석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아기리 동네도 장난이 아닙니까 문재인, 김정숙, 문준영, 문가계, 이재명, 조국, 정경심, 조민의 대변과 소견을 박아먹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아기리 동네가 장난이 아닙니까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 김여정, 리설주, 현송월의 대변과 소변을 쳐 박아먹고 있습니다. 문재인 아가리의 북한 김정은, 김여정, 리설주, 현송월의 동네가 장난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도 북한 김정은, 김여정, 리설주, 현송월의 대변과 소변을 쳐 박아먹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 아가리의 북한 김정은, 김여정, 리설주, 현송월 동네가 장난이 아닙니까? 저김어준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도 북한 김정은, 김여정, 리설주, 현송월이 대변과 소변을 쳐박아먹고 있습니다. 저 김어준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 아가리의 북한 김정은, 김여정, 리설주, 현송월 동네가 장난이 아닙니까? 문재인, 김정숙, 문준영, 문가혜 이재명, 조국, 정경심, 조민의 대변과 소변을 받아먹고 문재인이 만든 임대삼법을 통해 이득을 받은 가주택자들입니다. 이들이 한국 부채 4539조 원이 훨씬 넘는 부채를 전 국민들에게 넘기고 문재인 정부 임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국민들이 주는 세금을알이 모아서 의고식할 것입니다. 정의기업 연대의 단체 직원들과 윤미향처럼 의고식할 것입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상공인, 자영업자들, 시장 상인들을 파산시키고 자살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전 국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전 국민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제 영상을